대낮에 일광욕을 즐기는 야생토끼남매. 풀도 뜯어먹으며 뛰어놉니다. 그때 회방꾼이 토끼남매를 유심히 쳐다봅니다. 같이 놀려고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배고파서 잡아먹기 위해 노리는 것 같군요. 토끼들이 다급하게 도망치지만 잔머리꾼 여우를 이겨내는 건 힘들어 보입니다. 결국 토끼남매는 잡아먹히고 마는군요. 안타깝지만 자연의 순리입니다. 이렇게 플레이어들도 잡기 힘들어하는 토끼를 순식간에 사냥하는 여우. 귀엽지만 무서운 녀석입니다. 식사를 다 마친 여우들은 해가 떠 있는 동안 그늘 밑에서 잠을 청하는데요. 이때 플레이어들이 다가가면 경계하고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우는 찾기가 힘든 동물이죠. 그런데 의외로 여우들은 마을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을에는 음식과 생활품들이 돌고 있기 때문에 여우들이 살아가기에 최적의 환경인 곳이죠. 가끔 주민들의 에메랄드를 물고 도망치기도 하고 대체 어디서 주운 건지 불사의 토템을 물고 있기도 해서 영생을 얻는 여우들도 있습니다. 한때 마을 안내문에는 여우들의 대비해서 아이템이나 중요 물건들을 땅바닥에 두지 말라고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이토록 귀엽고 매력적인 여우들을 길들이고 싶은 플레이어들이 많지만 아쉽게도 여우들은 독립성이 강한 동물이라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우들에게 친구비로 열매를 줘서 번식시키면 친밀도가 올라가서 플레이어들을 경계하지 않는데요. 적어도 길들일 순 없어도 친구가 되는 건 가능한 모양입니다. 우리 영원히 친구하자. 항상 문명의 흔적이 물려있는 여우의 입은 어쩌면 문명 속의 인간이 자연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암시하는 게 아닐까요?